와미래 브리시 가니이시꼬머깅깅콩 살랑낭콩킹. 이 하이 하이 이 여러분 이 샴푸가 뭐시냐면요 달리프에서 나온 애플 민트 베리 루트 쿨링 샴푸예요. 여름철이잖아요. 뜨겁고 따갑고 막 열에 받아가지고 이런 자극적인 것에 물들어진 두피가 이걸로 인해서 좀 시원하게 쿨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샴푸입니다. 근데 이게 바로 썼다고 해서 바로 시원해지는 건 아니고 딱 헹구기 시작할 때. 오케이. 다에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이 있대요. 요즘 머리가 많이 빠지긴 하는데, 꾸준히 써보면 좀, 좀 머리가 덜 빠지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하고 있어요. TMI를 방출해버렸어. 내 머리가 덜 빠지는 그날을 위해서... 아, 맨고 저도 한마디도 못해... 디 그러면 우리가 광고 하는 한... 맞아 맞아 맞아 드 <웃음> 되게 귀다 오늘 딱 회색 하니까 나. i t a minute. Nice. 여러분 제가 피자 바해드릴게요로 예능 잘 들릴 것같은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저 히피 퍼메트요. <웃음> 히피 히피 히피고아이꼭 넣어줘. 그쯤이 볼지도 몰라. 나한바울을 먹는데 나 선크림 너무 많이 발랐어 이러는 거야. 동상시랑 똑같은데? 이렇게 얘기를 했지? 알려주는 거야. 선크림을 한 원래는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좀바 발라야 되는 <되나>? 이렇게 바르면은 백카점상 <웃음> <웃음> 선크림을 조금 바르고 한번 바르고 두번 발라야 된다는 거야. <웃음> 또 다른 거 얘기하다가 엄마 같은 거야. <웃음> 엄마, 잘 계세요? <웃음> 녀가왜 전화 안 받아? 녀가 바람 펴?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? 음. 알았어. 좀했다 봐. 나 이거 물어볼려고 전화했어. 엄마. <놀람> 나는 쿨톤이니까 파란색으로 하고 서어가거할거어 <놀람> 싶어요. 하지만 마에 드는 케이스를 찾지 못했지. 아 이거 올라때마 바지 잡고 올라가 <웃음> 올라. 올라. <웃음> my a 이거 고 진짜 아이 <콩콩>. 참. <웃음> a few m o m e n t 메럴 루트 쿨링 스프레이 잘 읽었어 요즘 여름이잖아요 머리가 졸라게 뜨거워요 열이 나고 막 빨개지고 막 난리도 아닌데 그막팍 뿌려주면은 바로 그냥 시원하게 좋은데다가 <웃음> 냄새가 좋아 시원해? 어 시원해 진짜 쿨링이 있네 근데 응. 우리 6시까지 바꿔 응. 여기서 이제 어. 6시까지는 6시까지 6시까지 있어야지 내게 아닌 거 같아 그까 그러니까 너는 나랑 바꿔야 이거 세 볼까? 응, 다 바뀌었어. 에? ESM. ESM? P? 기다리는 여인들. 따라갑니다, 대소비 오빠! You what? 이 설명해 쪽으죠이쪽으거이쪽 조커라고 생각이쪽이게으로이야으로 이쪽으로, 이쪽으로, 이쪽으로, 이쪽으안 내면 으가 이쪽으로, 이쪽으로, 이나으로이쪽으 이쪽으로, 이쪽으로, 이쪽으로, 이쪽 아, 이런식으로 하는 이 <웃음> 케이렇아 okay. 음. 내가 게임을 이기는 날도 오는구나 <웃음> 주진아 일어나! 단게맞 <단계> 하자 <웃음> 프리드가 일어났어요. Yeah, yeah. Let's go.